아, 뭐하는거야? <웃음> 저는 눈빛만으로 얘기할 수있 아, 아난 멍청하다 난고 아, 고무 러브 사랑한다 다 뻥이다 너무 좋아 아, 좋요 아, 너요 아, 너무 요 아, 너요 아, 를무요 저희 둘이 빨리 마무리하죠. 네, 이렇게 해서, 원래 처음에는 미주캠이었는데, 아, 이제 또 예인이가 같이 합류가 되어서, 예인은 미주캠이 돼서, 야코마도같었잖아요 아, 네. 맞아요. 양코 됐으니. 네. 그냥 러블리즈 네. 캠으로 하게 기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러블리즈가 뭐 하는지 네. 간간히 확인할 네.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러블리즈 캠 많이 좀 찍어드릴 네. 테니까요. 너무, <웃음> 즐거운 <웃음> 응. 그렇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죠? 그대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죠? 팬분들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즐거웠어요. 저도. <웃음> 저희만 찍었어요. 네. <웃음> 네, 어? 네, 네, 네, 러분즐거우셨다 저희 네, 저희는 저희 아, 여러분들 즐거운 아, 거끼우요여러 많이 사달라고요. 너무너무 아, 아, 너무 아, 아,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네, 오빠가 그래서 당신이리오세요게여리 찍었는데요. 그러분 어떠셨나요? 운동 어, 지워 <웃음>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인사를 할 시간인데요. 어떠셨어요? 즐거우셨어요? 네! <목소리> 더위 먹어서 그래요. 더위 <목소리> 먹어서. 네. 굉장히 더워. 그 네. 되게 시원해 보이죠? 네, 화면을 봤을 때는 이거 네, 굉장히 시원해 보이면서 부럽고요. 하지만 저희는 행복하고 더워 덥고. 네. 그냥 마음만 가볍게 붙이그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렇게라도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기했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영상 많이 네. 올려드릴테니까 많이 찾아봐주세요. 네요. 지금까지 나물리즈. 아, 지, 지금까지 러블리, 진리진짜 안맞아 지금 이렇게 볼지만은 진짜, 진짜 안맞는다 알 <웃음> 거야 네, 지금까지 예인, 이즈 캔디하십니다 안녕 진리대 뭐죠? 음. 아, 여기 미 펜지에 어, 자주 써있는데, 왜 지수는 지혜에게 <웃음> 존댓말을 했을까요? 아, 그것은 이제 회사에서 정해주었기 네. 때문입니다. 네. 원래는 아. 처음 들었을 때 네. 지혜야 했죠? <웃음> 그랬는데, 어, 뭐 저희 뭐, 그렇게 저희가 존댓말을 해도 굉장히 친해요. 아, 저희 되게 어, 시끄럽네 아, 되게 친해요, 저희. 아, 아, 왜요? 저랑 네. <웃음> 어, 어, 되게 친한데, 아, 여러분. 저희... 그 방송에 비춰지는 모습에서 방송에서 이렇게 옆에 있다고 둘만 친한 게 아니랍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응. 저희 엄청 친해요 그냥.